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이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는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해 연간 구매 계획을 마련,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창업기업이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업생멸 행정통계를 살펴보면 창업 5년차 생존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창업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 2및 시행령 제5조의 8에 따라 공공기관은 당해년도 제품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제도의 대상 공공기관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2조의 이유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과 특별법인,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하며 창업예외업종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 후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합니다.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후 해당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종합관리하고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합니다.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가입 완료 후 창업기업 확인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정보를 등록합니다. 기업 정보 입력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각각에 맞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가진단은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전 창업 여부를 직접 진단하고, 창업 유형별 필요 서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가진단 수행이 필요합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미리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확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정보 입력 후 제출 서류를 항목별로 각각 제출합니다. 최종 확인 후 발급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면 확인서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진행 상황은 심사 진행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진행 상태가 대기 상태일 경우 확인서 발급 신청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입력하신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10일간 진행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기간 내에 1회 안에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창업인이 인정된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중 제출 서류 미비 누락, 허위 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 여건에 맞지 않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하고 경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창업기업은 공공 분야에서 쌓은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으로 진출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로 창업기업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